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대잠동에 있는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2층 건물과 1층 건물이 있으나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크고 우아하게 지울 수 있는 위치의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대잠사거리에서 포스코 방향에 있는 사거리입니다 왕복 2차선입니다 사거리의 각지에 접혀져 있는 2층 건물 매매를 합니다 주변에는 일반 상가 건물과 여관 아파트 빌라 등 여러가지 건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를 하시고 신축 하실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가 철거를 하고 신축이 가능한 상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 1 7제곱미터 278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70%와 용적률 500%입니다. 도로는 15m 이상 왕복 2차선 각지에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에는 일반 상업지입니다. 대잠사거리와 시어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습니다. 1동 건물 면적은 240제곱미터 73평입니다. 1층 면적은 116제곱미터 35평입니다. 2층 면적은 123제곱미터 37평입니다. 주 용도는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2층입니다. 사용승일인은 1989년 5월 4일입니다. 방향은 북서양입니다. 이동건물입니다. 연면적이 58제곱미다 18평입니다. 주용도는 창고입니다. 주구조는 경량철골조입니다.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청수는 1층입니다. 사용승일은 2012년 3월 29일입니다. 방향은 북서양입니다. 입주시기는 계약일로 부터 3개월입니다. 추천 용도는 요양병원, 스크린 골프장, 대형 식당, 창고, 상가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매매 금액은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22억 2천만 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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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8 7 0 0 1호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